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섭판사 김가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늘 밤 9시에 악마판사라는 드라마가 방영한다고 하는데요 많이 기대가 되고 너무 멋진 배우들과 수많은 멋진 스태프 감독님들과 함께 재밌게 만든 악마판사 많이 사랑해주시고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이죠. 토요일이죠. 네. 9시에 방영되는 악마판사가 방영된다고 합니다. 아주 긴장해서이잖아요